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... 잠시 후 서울역에 도착합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쉬어 잡았나? 이정이도 갔어? <웃음> 그래? 아니, 안 가. 아말서 살아. 인자서 올려기다. 그래. 안지하철 타고 공항철 중...